좌측에 있는 거는 맥북 프로 2017이에요. 예, 15인치형이죠. 우측에 있는 거는 예, 맥북 프로, 여기 새로 나온 거? 예, 16인치형입니다. 어, 제가 어, 제가 맥둥이에요. 저는 뭐 순수하게 맥둥입니다. 아이패드, 뭐 지금 찍고 있는 아이폰, 그리고 또 아이폰에 더 있고, 예, 또 아이맥까지. 구동 속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예, 일단은 파이널 컷 프로를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했고, 예, 네, 지금 몇 개의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한, 뭐, 대충. 네, 확실히 이건 잘했다. 이거, 지금 여기서, esc 버튼이, 이게, 터치였을 때는 좀 불편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뭐 거의 없네요. 이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것도 조금 긴 거를 한번 해볼게요. 한, 음, 이 정도? 네. 아, 근데 확실히 인풋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졌네요. So, from Ageta, so I'm going to ask a q u e s t i 이 n c a you n e r s I'm going to ask a question. i k e n o 혼자 샤워할 때 혼자 노래를 부른다는? 12분 57초예요. 한번 이거를 어 제가 네, 컴플레스로 한번 해볼까요? 컴플레스로 들어가서 자 애플 포레스 포둘들로 한번 인코딩을 해볼게요. 뭐 별다른 이펙트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속도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맥북으로 한번 같은 걸 파일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인코딩 아 이거 케이블 안 꼽았구나 어. 케이블 안꼽으면 속도가 약간 주는데 그런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스타트 배치 해봅시다 소프트업데이트를하 하네 어. 기본을 했으니까 속도만 대충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총 걸린 시간이 2분 33초 2분 33초 제가 맥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맥에는 아주 훌륭한 기능이 하나 있죠? 아, 그 전에 사양 한번 보여드려야 되지? 이거 사양? 이 맥에 관하여 네, 16인치 2019그 다음에 2.6기가이래스 6코어에다가 i7 네, 16기가 램을 장착하고 있어요 자 소스 파일을 갖다가 한 넘겨볼게요 제가 엔코라고 만들었으니까 동영상 엔코 요거를 에어드랍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동영상 에어드랍으로 GMZ 맥북 프로 여기서 네, 수락해볼게요 맥을 쓰면 가능한 거 어, 어! 그리고 차이가 좀 있다 여기 두 개를 같이 놨거든요? 이게 좀더 두꺼워요 2019가 밑에가 좀더 두껍네 예 보이죠? 예, 네, 좀더 두꺼워요. 한... 한 2mm? 1mm, 2mm 정도 두꺼운 것 같아요. 무게도... 어우, 좀 나가요. 네, 무게 좀 나가요. 아, 비슷하긴 한데, 조금 이게 더 무거운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스펙은 가서 알아서 직접 보세요. 제거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주로 작업하는 아이맥입니다. 보시면... 지금 편집하고 있었네요. 이거 자랑이지? 이 매개가 나요. 짠! 이 정도는 대한 남자애가 장비빨을 좀 세웠습니다. i9이고 램 40기가. 그리고 1타라 SSD를 가지고 있어요. 오 여기 다 옮겼어. 예, 다 옮겼죠? 예, 프로젝트를 갖다가 똑같은 거를 셔를 해볼게요. 아, 컴프레서로 보내서 컴프레서로 보내서 이거를 포돌돌람을 해볼게요. 조금 이제 딜레이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죠. 자 포둘트를 스타트 배치해 볼게요. s i n d the project folder to all t e x c i t e d stories to write. 그러니까 그 덮어씌울 거냐고 예. 일단 이게 반응해서 좀 차이가 나네. 아까 전 영상은 2분 33초 걸렸어요. 한번 봅시다. 아좀 딱자 맥북 좀 아씨 들어죽겠나 중요. 더 지저분해지는데? 그래도 지금 영상 나가고 있는데, 씨. 생활용 맥북은 다 이렇습니다. 비싼 노트북이라고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 컴플리트 시간 봅시다. 3분 5 7초예요 이걸 초로 계산해볼까요? 180초에다가 57초 플러스 하면 얼마야? 200, 237초. 없네 237초 계산기. 근데 제가 이거 쓰면서 저는 아직까지는 야, 이거 느려서 작업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일단 FHD 영상까지는 문제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예, 맥북 참, 야, 요 사양 보여드려야 되지? 요 사양이 야, 이것도 2.6기가고 이게 2016인가 그럴거야 아마 저 기억 잘안 나요 영상 편집할 때는 당연히 이게 더 좋겠지 좋은데 1분 차이인데 글쎄 이거는 뭐 개인의 호불호니까 이거 알아서 하십시오 음...